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 오늘 영상 맥혔게요. 저 오늘 영상, 제가 여, 저희가 여행을 왔거든요. 딕시라는 커피, 커피집에 갔다가, 건목도 거... 모아는 거, 카페 카페인 것 같아요. 거기서 갑자기 도자기 공방 사장님을 만나서 급 협찬을 받았어요. <웃음> 제가, 거기는 도자기 다 부수고 오겠습니다. 아시겠죠? 먼저 한번 이거 보고 한번 그려보시고 그다음 씨바랑 그 다음 또 포상계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? 아싸 씨바 병이랑 선생님의 도와주해고 ㅋ 연습하는 거고 여기 다시 그리셔야 돼요 아, 아, 아 그래요? <웃음> 이게뭐 하셨는데? 아니, 선생님이, 선생님이 그거라고 하셔가지고 연습이라고 하시자마자 이렇게 됐어요, 리 <웃음> 진짜 잘마는구기야 어, 응? 동이야 생각보다. 동이야기가 <웃음> <웃음> 동이야기가 <웃음> 이거 봐봐. 충이 진짜. 와 잘했다. 너이 <웃음> 엄청 오, 기독교. 그림도. 그림도. 그림그그림이구나도에림도 귀엽지? 그림도. 그림도. 그림그도도 그림도. 도 그림도. 그림도. 그림도. 그림도. 그림눈 그림도. 그림도. 그림도. 그림도. 그림도. 그림도. 그 <웃음> 선생님 좀안 <웃음> 하신 것 같은데? 아니요. 한팔 먼저 틀해주세요 하이 내려 놓세요 나랑 닮았나?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. 이거 봐, 타투야. 엄마가 너 그렸어. 타투야, 이거 봐봐. 타투야? 타투야? 타투야? 타투야. 타투야, 여기 봐봐. 어때? 너너 닮았지? 야, 그렇게 기분 안 좋은 표정 짓지 말라고. 으악! 더 좋으니까 더 예쁘다.